시를 살펴볼 때 음. 감각적 이미지랑 음. 상징과 비율을 음. 이렇게 보면서 감상할 수 있어요. 그렇죠? 자, 감각적 이미지와 네, 자, 그리고 상징과 상... 비율을 어, 네. 비... 유이 얘기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. 그죠? 네. 자, 어, 좋아요. 자, 감각적 이미지라고 하는 건 뭘까요? 어, 그 시에서 네. 막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으면은 네. 그 단어를 네. 이제 뭐 시대를 비유해본다는 비유해본, 거나 어. 그런 거.